출구로 진출하십시오. 전방에 와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난 개인적으로 한 2주에 한 번씩 먹는다. 음, 중면도 있어. <웃음> 어 잠깐만 어디가? 한밭수목원이야 뭐가요? 어디가 수요한가봐 조금 더큰 걸로 갈까? 우리? 이것도 이제 겨우 두 번째. 안에 <웃음> 아, 네, 들어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. 젓가락이 있는데. 그럼 손을 왜 씻은 거야? 이게 내꺼가 응? 이게 스테이크 이게 더 빵빵해 보여 빵빵이지? 나뭐 어떻게 먹으라 고 그러는데? 그... 저기 테이프 위에를 찌게면 돼 나는 왜 이래? 우리 다 치켜? 샐러드 아 응. 여기에서 내꺼부터 이미 연결하고 두번째 소리출력에다가 니꺼 네 잡았어 그렇게 그렇게. 또 나와? 어잘 응? 안되지? 30분 1시간 있을 것 같은데 얼마 타? 0분다시간까지 엑스포 다리는 못 간대. 엑스포 어. 다리 한번 갔다 오자. 여기 자체가 다 보행자 도로인다 보행자 도로 주의사항 아, 여기 자체가 다 보행자 도로인다 Come on.